호두책.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해님과 바람. 바람은 심술쟁이에요. 빨래를 날려볼까? <웃음> 바람이 입김을 불자 빨래들이 펄럭이며 날아갔어요. 한번 날려볼까? 안돼! 바람을 지켜보던 해님이 말했어요. 그렇게 힘자랑을 하고 싶다면 나랑 시합할까? 바람이 길 가던 나그네를 발견했어요. 저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기는지 시합하자! 나랑 시합하자고! 좋아! 외투 벗기기 어때? 날씨가 참 좋구나! 바람이 입에 힘을 주어 입김을 내뿜었어요. 그러자 나그네의 외투자락이 펄럭였어요. 길가에 서 있던 나무들도 흔들거렸지요. 한번 해보라고! 에이, 후... 어휴, 갑자기 바람이 불네 나그네는 외투가 벗겨지지 않도록 옷깃을 꼭꼭 여몄어요. 바람은 계속해서 입김을 불었어요. 어? 외투가 안 벗겨지네. 더 세게 불어볼까? 어휴, 바람이 아주 거센데. 살려줘! 멍! 멍! 입김이 좀 약했나봐. 한 번만 더? 바람은 다시 한번 입에 힘을 주고 바람을 훅 내뿜었어요. 하지만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는 없었지요.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러라고! 마지막으로 더 세게 그렇게 힘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걸잘 보라고. 해님이 바람에게 말했어요. 내가 하는 거잘 봐. 그러지 뭐. 해님은 햇볕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거센 바람이 멈추고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자 나그네는 외투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외투를 훌러덩 벗었지요. 아니, 외투를 벗잖아! 따뜻해져라, 따뜻해져라! 아, 따뜻해! 우와, 따뜻하다! 멍멍! 어때? 내가 이겼지? 해님이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바람은 잘난 척하며 심술 부린 게 창피해서 휘잉 달아나고 말았어요. 아, 부끄러워. 내가 이겼어. 햇볕이 무척 따뜻해. <웃음> 땀 탁. 햇님과 바람. 바람은 심술쟁이에요. 빨래를 날려볼까? <웃음> 바람이 입김을 불자 빨래들이 펄럭이며 날아갔어요. 한번 날려볼까? 와 안돼! 우와! 바람을 지켜보던 해님이 말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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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힘을 주어 입김을 내뿜었어요. 그러자 나그네의 외투자락이 펄럭였어요. 길가에 서있던 나무들도 흔들거렸지요. 한번 해보라고. 에이, 후... 어휴, 갑자기 바람이 불네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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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은 잘난 척하며 심술부린 게 창피해서 휘잉 달아나고 말았어요. 아 부끄러워. 내가 이겼어. 햇볕이 무척 따뜻해. <웃음> 땀 닦... 바과 바람 바람은 심술쟁이예요. 빨래를 날려볼까? 후! 바람이 입김을 불자 빨래들이 펄럭이며 날아갔어요. 한번 날려볼까? 와 우와! 바람을 지켜보던 해님이 말했어요. 그렇게 힘자랑을 하고 싶다면 나랑 시합할까? 바람이 길가던 나그네를 발견했어요. 저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기는지 시합하자! 나랑 시합하자고 좋아. 외투 벗기기 어때? 날씨가 참 좋구나. 빵빵! 바람이 입에 힘을 주어 입김을 내뿜었어요. 그러자 나그네의 외투자락이 펄럭였어요. 길가에 서 있던 나무들도 흔들거렸지요. 한번해보라고 에이, <웃음> 어휴 갑자기 바람이 부네 <웃음> 아이고 추워 멍, 멍! 나그네는 외투가 벗겨지지 않도록 옷깃을 꼭꼭 여몄어요 바람은 계속해서 입김을 불었어요 어 외투가 안 벗겨지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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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내가 이겼지? 해님이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바람은 잘난 척하며 심술 부린 게 창피해서 휙 달아나고 말았어요. 아, 부끄러워. 내가 이겼어! 햇볕이 무척 따뜻해. <웃음> 땀다르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해님과 바람 바람은 심술쟁이에요 빨래를 날려볼까? 후! <웃음> 바람이 입김을 불자 빨래들이 펄럭이며 날아갔어요. 한번 날려볼까? 오 안돼! 우와! 바람을 지켜보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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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은 심술쟁이예요 빨래를 날려볼까? <웃음> 바람이 입김을 불자 빨래들이 펄럭이며 날아갔어요 한번 날려볼까? 안돼! 우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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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책, 빨간 사자